예, 체로키 사전에 플라워 아질러스 Flower a r g i 아질러 k i a r g 키아질러 k 아 Argiloski a r g i l o 질 k 기질 r g 질 l o 이 됩니다. r g i l o s k i Argiloski Argiloski a r 어 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쌍기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쌍기역으로 쓴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까지 스콧으로 발음했습니다. 즐라스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게 아지랭이가 됩니다. 아지랭이. 자, 체로키 사람들과 우리 말, 우리 단어가. 예, 그래서 이 꽃, 코리안으로 꽃, 플라워가 꽃이고 체로키 사람들이 아즐라스키, 아즐라스키. 자, 코리안으로 지금 아리앙, 아지랭이를. 히트쉬머 라고 합니다. 히트쉬머 t h e a i r i s shimmer. i n g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지랑이가 원래는 꽃이었습니다. 봄이면은 언덕이고 야산이고 들판에 빨 t 고 h i 고꽃 e r heat shimmer. heat s 아 i m m e r heat shimmer. h e a 이리 그래서 이아 발음이 좀 약화되면서 질렁기 질렁기 질렁기 질렁꽃 질렁꽃이 되는겁니다. 와일드 로즈 질렁꽃 뭐 이렇게 돼. 어자제 말이 맞습니다. 자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자빠이 로자라고 합니다. 장미니까 로즈 자빠이 라고 합니다. 자렁이질렁입니다꽃 질렁꽃 질렁꽃 질레. 질렁이질렁이알 엘발음 이게 지금 두 개를 이게 발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바이자바이자바이게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끼르기스탄 사람들이.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벚꽃을 재짝이라고 합니다. 재짝, 벚꽃. 자, 트리키 사람들이 꽃을 플라워를 재짝. 몽골 플라워를 재짝. 러시아 사람들이 플라워를 잡책인데츠 발음이 뭐로 바뀌었습니다제벳제벳더비츠 이것도 또 다른 뜻이고 지벳도비치지벳도비치 즈벳 잭 자잭, 자잭, 자 오즈베키스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저입 아저이브. 꽃을 아저입이라고 합니다 아질러 아저입 아질러키 아저입 이게 이거거든요 이, 이 사람들도 좀이 단어가 좀 짧게 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저입 아저입 아질러키 이겁니다. 아지랑이가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